네. 네, 반갑습니다. 에고 스냅으로 첫 번째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 1하고요 저는 김우균이고요. 오늘 크라니시님과 이제 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크라니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에고 스냅 일단은 1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네. 여러분들이 이제 어, 뭔가 어, 우리의 덱들 뭔가 이런 스트리머분들이 파트너분들이 플레이하으면 좋겠어라는 덱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의 덱을 받아서 두 분이 덱을 하나씩 선정하시고요. 을 직접 플레이하면서 코멘트와 솔루션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뉴페이스인 이제 크라니시님이 선정해온 덱 어떤 덱이지 보도록 할까요? 다른 덱들도 되게 많았지만 이거는 제 눈에 바로 들어왔거든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덱이라고. 아 가오갤 덱. 솔직히 근데 가오갤 덱이라고 하면 좀뻔하잖아요어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냥 뭐 멤버 들어오고 그냥 그렇죠. 던 약간 그런 네.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변수 가 하나 있습니다. 어 뭐죠? 바로 아담 어록이라는 카드가 <웃음> 들어. <들어와서> 왔어요 <웃음> 카드를 뽑으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여기선 다릅니다. 아 아담 어록이 아. 있는 구역의 상대는 드로우를 방해하려고 카드를 내요. 와.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친구들을 <웃음> 좀 내준다 그쵸 사실 와. 아담 오룩은 미끼였다 음. 야이 코를 포기해야 되시네 확정으로 맞춘다 그 느낌인가요? 그 느낌 때문에 선정을 하게 됐고요 네이 가오겔의 친구들 있죠 뭐 스톰이라거나 이제 네. 구역을 이제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데어데블 이런 걸로 이제 저 보면서 맞출 수 있잖아요 어, 나머지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로 사실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혹시 별 볼일은 없고 나머지 카드데 <웃음> <하나는>. 어. <웃음> 그럼 이제 크라니씨님이 선정해주신 남광님의 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대에 한번 플레이를 하고 그게 어, 뭐 헷갈리시나봐요 자 일단은 상대방들로 타노스? 백을받죠 지금 덱이 18장 네. 그러네요 그럼 어? 타노스면 잃고 지금 나올 확률 너무 높아요 이건 맞추지 않을까? 있으면? 아, 아! 아니 아 타도 스댁인데 1터도 어떻게 아무것도 안내 이번에도 이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네 리얼리티 스톤까지 치면 은 마인드가 조금 더확률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건 딱 코로 나가야 됩니다 이거 참는 거면 솔직히 가야죠 이럴려고 네. 네. 쓰는 덱인데요 바로 마인드스케이프 가운데다가 아! 아! 아니 아 아니 심리전의 제왕인데 아니 이걸 오, 어떻게 여기다 내냐고 아, 이거를 좀 이상한 구경 나면 어떡하려고 오 어, 어, 카메라 타지. 어, 근데 가디온 점프 갤럭시한테도 좋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넘기고. 만약에 그루도 있었으면 어디 내을것 같아요? 아, 카메라 타지 내야죠, 이거는. 그렇죠. 참지요? 못 참거든요, 그렇죠. 이거. 바로 출연력과 두번 되거든요. 상대도 솔직히 못 참을. <웃음> 오오? 오오? 냈었으면 바로 틀렸어. <웃음> <오. 웃음> 웨이브. <오오>? 웨이브? 웨이브? <웃음> 어? 쉐이크 그 이름 하나. 상대가 약간 힙스터예요. 피하려는 마인드? 계속 뻔한 데안 내고 이상한 데 내는 거예요. 그냥 아까부터, 그죠? 사실 카메라 타지 낼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안 내고 1구역 감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1구역! 그렇죠, 이거 왠지 자꾸 빗나가고 있어요. 이구역으로 간다? 바로 1구 아! 아! 이번에 정치판이 야아 이게 뭘 카노스가 가네. <웃음> 아니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근데 아. 파워가 2파워, 2파워, 7파 이거 맞나요, 이거? 우주 동목하러 가는 거 맞아, 요 이거? 아, 우주 덥... 뚫어낼 수 있어요? 아! 어! 스나이까지 가운데 상차는 분데 이기지 않을까요? 어 할만하거든요. 캡... 안 되면은 캡틴 마블 넣으면 돼요. 스냅 맞 스프? 스냅? 스... 아, 스냅하면 돼요. 스냅! 스왜 뭐 상대가 투자 여기다 더 하겠어요? 아오 잠시만요. 이거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캡틴 은 거의 어, 캡틴 마블 비전보다 공격낮아가 이거. 이런 식으로 좋은 거 같아, 좋은 스파워하면 매그니터까지 비겨요? 그쵸. 네? 갑시다. 8 큐브. 그렇지. 맞췄어요. 뭐야 이거 뭐야? 타로 타지? 탁 떨어진? 탁떨어 거야. 아동인가 보니까. 어. 아. 아. 큐브. 아니 파워들이 다 파워. 아니. 너무 변칙적이었어요, 3명아 <웃음> 근데, 아, 아 어, 같은 사람 아니에요? 이번에는 근데 분석했어요. 그렇죠? 어, 아나보러 왔거든요? 약간 아까 아... 아... 라쿤 보더니 그렇죠, 고민 고민하고 있어 약간 스톤 어디다 댈지 <웃음> 고민하고 있어. 이게 약간 심리전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아, 또3형 아, 아, 아, 나왔어요, 지금. 어, 이 분은 예사롭지 않은데요, 약간 플레이가? 그렇죠. 뻔하게 절대 가지 않아요. 네. 만약에 제가 가운데 아담 모록을 내잖아요 네. 상대도 어쩔 수 없이 여기 따라와야 돼요 그러면은 변수가 많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아담 모록을 가운데 아카데미에 내겠습니다 오 여기 딱 하나 더오 이걸 바꿨어요? 아니! 에고다아 예! 야이게 에고가 나온다고? 근데 에고가 맞춰질 수도 있어 그렇죠 지금 에고. 여기 왼쪽 맞춰을까요 도착! 과연! 야 이걸 맞춘다고? <웃음> 역시 애고님이야 사람보다 나아요 이게 <웃음> 본인 반, 본인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그렇지 오. 드레스 오. 도전! 오. 오.. 에고가 그렇지! 다 이야 드렉스! 아 이게 된다고? 에고님은 또 확실히 에고? 에어 어, 갑자기 약간 힙스터 플레이를? 아 오히려 나눠내는 플레이 어. 분산투자 일단 그런 믿어보겠습니다 그쵸, 이걸 저 설명해야죠 에고에한 장. 꽉 채웠어요? 상대 카드가 딱한 장이었는데? 뭘까? 오오나 리치! 리치! 여기서? 아아! 아, 아. 아니, 믿었던 에고가... 이거 어, 상대방 탈출하려고 런다아 어? 이런 나름 이 친구와 1대1 승률? 그죠카노스댁을 상대로 1대1? 아 이게 또 1, 2, 3, 4, 5, 6못 참거든요? 오! 오! 이걸 스냅을 한다고요? 건방진 게 상대가 제 댁이 뭔지 모르잖아요 예견겸 그렇죠. 스냅이라고 하잖아요 네. 오! 오 스냅! 1코스트 뭐 있으니까 스냅한 게아니야 스냅! 오케이 자 맞췄고 아! 아스트아스트 약간 심상치 않아요? 그렇죠 뭐 네거티브일 수도 있고 바우처일 수도 있고 아이트바 케이프? 바운스라면은 근데 1구역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 아 모아서 비스트를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인정. 빠스트까지 바운스한다? 인정. 네. 같이 바운스. 맞는 말이네. 요야 근데 이거는 부사님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바운스 되게 장인이셔서 가지고. <웃음> 바운스 되게 장인. 이셔 그렇죠? 아, 맞았거든요 지금. 되게 장인이 아닌 게 없긴 한데 일단 여기 내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믿어볼게요. 아 어, 와. 야. 짝짝 달라 붙네. 이렇게 잘한다고? 아, 자부였네 자부. 이러면 다 커커였네요 지금. 저는 스톰 클린타에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한번 내주고 상대는 가운데... 오! 오 이거 한번 꼬았어요. 상대방이. 이걸 따라와? 네. 아 네거티브요. 네. 아, 네거티브. 네. 아 네거티브. 여기서 그럼 이제 스몰이니까 그루트로 마무리. 좋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상대방 카드 유도하는 이런... 그렇죠! <웃음> 좋다. 스몰지 다쳐버리면 좀 힘들거든요, 확실히. 카드 두장이이 이쪽 그루트 세요. 그루트. 다시 스몰? 스몰? 이러면 가물로되지 않나? 그렇죠 네거티브되게 지금 소금이 있는건데 와 이거를 아... 근데 이걸 지금 원몰타임 한거예요 그렇죠 한번더연장시킨거예요 지금 어 근데 닥터듬 잠깐 줘버리겠는데 이거. 어 둥주는거 어? 좀 싫다 어? 아 근데 이번 턴에 이번 턴에 마인드스케이프에 매직을 친다 상대방? 그냥 가 가모라 오케이. 가모라 가 스몰지 가모라 고 지금까지 다 맞췄 아, 아 역시. 아, 이러면은 오히려 좋아. 이런 닥터도 맡겼기 때문에 그냥 닥터 좀 나가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스몰 확정 확정 승리. 어 이거 이겼는데? 질각이 있나요? 두 맡겠습니다 두. 냥 무난하게. 좋습니다. 그렇죠? 무난하니까 바로. 오맞었어요 오, 잠했어요 여기가 지금. 와또 이상한 거 하려고. 한번 해즈메신가요? 살로. 아이언 아이언 하 면은 어? 안 되죠. 와! 자여기 1차이 서퍼 같은 거 같기도 하고 그럼 굳이 사실 웍 있는 데를 다채우 이유는 없었는데 화이트 타이거 같은 걸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에이 수몰지 솔직히 이기겠죠 여기서. 그럼요. 화이트 어, 타이거? 어차피 림보 못 이겨요. 그렇못 맞추기 때문에 못 맞추면 못 이겨요. 도전. 도전, 도전! 바로 드렉스 맞춰서 썰어 버리고. 아이언맨! 아이언맨! 아직까지 그쵸, 아, 이거, 이 아직까지 거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가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3구역 3구역을 일단 낸 다음에 한번 낚시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나왔어요? 안젤라, 안젤라 나왔다는 거는 100% 여기 낸다는 거죠 그렇죠. 어? 아, 그렇죠. 아. 아, 솔직히 내추길라에 상당히 내고 싶지 않을 것 같고 절대 못 내거든요, 지금. 그럼 라쿤과 스타로드 가운데 내면서 업그레이드된 파워를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 그렇죠. 야, 가자, 가자, 가자, 못 참겠다. 가자. 와! 아! 아! 말했잖아, 나쁜 나쁜 나쁜 나쁜 나쁜 자나, 오, 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여기, 오상대는 너무 어린애인데요아이 정도는 이 정도면 뭐 괜찮은데? 아. 그렇죠, 이거 또2 구역 합니까? 우직하게. 아, 이번에는 무조건이거든요. 이번에 그, 무조건 아니에요? 응? 아, 그렇죠. 가운데 코스모스 어째 못네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건 솔직히 너무 빡세요. 맞아, 맞아, 어, 맞아. <웃음> 가운데 그렇. 아, 아. 아, 어디가? 오, 오아 세졌어, 세졌어. 쉬, 오, 너무 세졌는데? 진공 맞나? 일단 코스모스의 캡틴 마블, 그럼요? 저 가야 될것 같은데요. 뭐 무난한 플레이니까요, 사실. 자 세라. 세라. 아 세라 좀 무섭죠. 아, 근데 이러면은 코스모스의 던지기 좀 힘들긴 해요. 그렇죠. 거의 오. 다 1, 2, 3, 고일 거기 때문에. 그냥 레츄길라 밥 갑자기 라쿤 드렉스. 어? 갑자기 레츄길라에? 날라오는 캡틴 마블. 오, 아근 양자 터널은 확실히 상대방이 안낼것 같아요. 그렇죠. 양자 맞죠? 터널은 솔직히 네. 제가 이길 확률이 높다 보니까.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파워가 나오면서 왜냐면 안잘락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안낼 수가 없거든요? 와 12파워? 여기다가 날라오는 캡틴 마블 합류 18파워? 그렇죠. 지원군까지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안세 보이지? <웃음> 잠깐만요 아니 이거 원래 센 거예요 이게 아 아니요. 원래 센 거야? 오, 오 맞췄네 해즈맷해즈맷 쌍? 업소빙맨 쌍치 안 맞았어요 해즈맷 때문에 해즈맷해즈맷 <웃음> 때문에 쌍치 <상체> 안 맞았어요 <웃음> 아 근데 히트복지 잠시만요 어, 어. 어. 또 나와? 스 예! 저인가요 비어, 왼이 비어, 왼비 비어, 왼쪽 비 왼쪽 비어, 왼어왼어 왼쪽 왼쪽 비겼 왼쪽 비 왼쪽 비이쪽비이쪽 비어, 왼쪽 비어, 왼쪽 비어, 왼파워어 파워. 어왼어왼어 아니 캡틴 마블이 이게 아, 모르네 이게 미스테리오 y s t e r i o Mario, Misterio, 이 a r i o m a r i 진짜, 진짜 볼수 있어요 오! r i 좋아요 샌텀 오히려 m a 졌어 벌써 50% 근데 지금 스톰 o m 가모라가 확실하긴 해 맞아요 i 그렇죠. 맞아 a r i o Mario, Mario, m 스 r i o Mario, Mario, Mario, m 뭘 써? 잠깐만요. 네. 울러렛 나온 거니까 갤럭투스인데 낼고싶다 네, 드렉스가 타이밍 좋게 딱 나왔죠 지금? 상대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다? 바로 도전! 숨몰을 포기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숨을 지르 그렇죠! 나왔어요, 오케이. 요 과연! 쓱싹! 일렉트로, 일렉트로. 아! 아! 야 진짜 맛있다 <웃음> 하면 그냥 타이밍고 싶다 아니, 아니 아직까지 지금 오 왔다 1, 2 이게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숙소된 연구소, 축소된 연구소, 연구소도 좋아요, 지금. 이건 올 수밖에 없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냅! 아이스맨? 아이스맨 나오나요? 뭐 아이스맨 포르그... 아아 이걸 이친상대상 아. 지금 당황스러운 게 마이너스잖아요, 파워가. 그렇죠. 아. 아, 근데 아 이거 바이퍼로 넘기는 거 아닌가요, 혹시? <웃음> 근데 바이퍼 아. 있었으면 축소된 연구소에 하지 않았을까? 아, 그랬을 확률이 어. 높기래요와한다 그렇죠. 갑시다, 그러면. 고! 와한다 그렇죠. 그렇죠. 데몬인가요? 데몬. 아, 하지만 네? 드로우 달달하거든요 지금. 상대방의 카드를 여기 이용하고 오! 오 로크웨스 스틸까지. 했을지. <웃음> 무조건 맞춰요. 이제. 확정. 그렇죠. 확정. 그렇죠. 오, 아 맞췄어요? 이거 맞추기는 했는데. 아아뭐 드로우도 드론. 아, 해요. 일단 아, 보긴 했어요. 나이스. 네. 아 좋았어요. 일단. 자리가 없어서. 아. 그렇죠. 애매하다. 스톰 가겠습니다 오케이 더. 루크의 수집 스톰 오. 상대 루크의 숲집 스톰 이걸 내요? 이거 올리려고 했는데 뭐죠? 에블이 올리려고 아. 했는데 일단은 에블이 열어볼게 우 오! 가무라 왔다 이러면 5턴 가무라 드디어 맞추나? 오탄 헐크 가무라 <웃음> 맞추고 <웃음> 스타로드의 드렉스. 맞추면은? 와! 와! 가모라 예측해서 안 된다? 와칸다를 갑자기... 오! 오. 마 스냅! 어마 스냅 여기서. 자신 있다는 바인데 지금? 지금 가모라 무시하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자! 어? 오. 오. 매직! 갑자기 시간을 끈다? 와... <웃음> 결국 가모라는... <웃음> 아니... 아니 지금, 이번 오. 이번 화에서... 뭐 버프 받은 거본 적이 없어요? 오... 여기서 그냥 쉬면은 다음 턴에 쉬얼크 스타로드 드렉스까지. 와, 파운 센스 세긴 새. 그렇죠. 오케이. 여기서 던져요 오, 스네? <웃음> 왔어요. 3대 아, 그냥 던졌어요. 시얼크 아, 스타로드, 스타로드 스타로드 캔마. 캔마까지 캔마. 버리면 스네? 상대는 지도발하죠 우리도 도, 도발 한번 어? 해요. 열받는데. 난 자신 있어. 와. 아, 질각잘안 보이는데 솔직히. 그렇죠. 이러다 지겠네. 자, 과연 세장 시얼크 스타로드. 스타로드. 스타로드 잡았다. 캡틴 마을 나오고 쉐이크 아아! 더 높이 더 멀리서 빨리 제자리! 아, 아! 아! 이게 인시시 덱이었네 인피 쉐이크 셰이크 덱이었네 이거 그 오우 스냅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저는 자꾸 오우 스냅이 보이죠? <웃음> <웃음> 약간 그 흘러가는 이거. 흘러가는 구성이 오우 네. 스냅인데 지금? <웃음> 자 크라니시 님이 이 한 줄평 한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웃음>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아, 이론과 현실, 현실은 다르다. 다르다. 자, 그러면 이제 부사님으로한번 넘어가서 더 이제 백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야기의 원격... 오, 스냅! 오, 스냅! 아, 스냅. 맞스냅! 아 깨미스! 아, 승용을 찾다! 아, 아, 그리고... 와... 와... 이거... 아, 이덱 너무 좋은데? 어?